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이곳저곳을 한번 찍어 볼게요 특정 동물을 찍는 건아니고요 그냥 아이들 일상생활이 어떤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육장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박이 안경 카이만 사육장이고요 카이만이 어디 있냐 짜잔 저기 바로 불빛 밑에 빨간 불빛 밑에 보이시나요 오늘 또 따뜻한 명당에 딱 앉아서 몸을 지금 데우고 있는 친구예요.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? 자 대박이가 어 요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. 그래서 대박이가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적외선 밑에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답니다. 대박이 안녕 오 보셨죠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움직이는 대박이 친구의 일상이었고요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하면은 자 이번에는 파충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가 그린 이구아나인데요. 사육장을 옮기고 나서 바짝 긴장해가지고요. 활동량이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. 자, 이 친구가 그린 이구아나고요. 아직 밥도 먹질 않았네요. 자, 이 친구들은 몽키테일 스킨크예요. 저 좁은 통 안에 두 마리나 들어있대요. 잘안 보이시죠? 예, 이 친구들도 다음에 개별로 다시 제가 영상 을올릴거고요 몽키테일 스킨크가 이렇게 있고요 파충류종에도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비어디 드래곤이 저번에 알을 놓던 영상 보셨죠 그 비어디들이 드디어 알에서 깨고 이렇게 탄생을 했답니다 어제 아래서 다깬 친구들이고요. 저 구석에 보시면 세 마리 숨어 있는 거 보이죠? 지금 현재 토탈 다섯 마리가 아래서 깨어서 이렇게 사육장에 들어가 있고요. 이 다섯 마리는 오늘 깃뚜라미 첫 피딩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깃뚜라미도 지금 아주 잘 먹는 건강한 개체들입니다. 비어디위에 사육장에 보시면 샌드 피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. 여기에는 돌돌돌 말고 있는 태구 친구도 보이네요. 밑에 보시면 나일 모니터가 있고요. 어우 아주 컸어요. 요즘에 밥을 아주 잘 먹어서 지금 크는 게 보이는데 지금 뱃살이 엄청나죠? 그 다음 여기 구석에 보시면 코코넛 크랩이 차지하고 있고요. 코코넛 크랩이랑 같이 살고 있는 모닝게코도 있답니다 근데 안보이시죠? 워낙 작고 잘 숨어서 잘 안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 레드비어디 드래곤이 있어요 음. 그 다음 옆쪽에 보시면 페인티드 드래곤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비어디 드래곤 큰 친구들이 지금 메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소라게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고요.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볼파이톤 중에서도 슈퍼루소가 이렇게 물속에서 지금 온역 즐기시는 게 보이시죠? 볼파이톤이 있고요. 밑에는 크레스티드 개꼬 친구들과 붙어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의신처에 레오파드 개코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파충류방에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이번에는 육지거북이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지거북이 방으로 가면 정면에 보이는 이게요 왕관 앵무새와 왕관 앵무새와 모란 앵무새들의 집이 보이고요 저희가 레오파드 개코 뭐 번식도 하고 메이팅도 하고요 뭐 애기들도 해츠링들도 보관하는 렉사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거북이들이 있어요 별거북이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집속이 다 들어갔는데 옐로우풋 뭐 팬케이크 동해르만 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. 여기에는 레오파드 한 20cm 급, 아 20, 15cm에서 한 20cm 급 친구가 살고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아주 귀여운 호스필드 친구들이 집 안에 들어 있는데 아주 작은 호스필드와 호스필드 성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사육장에 있고요. 그다음 방사장으로 보시면 설가타, 설구기 친구가 이렇게. 있고요. 옆방을 보면 레오파드 한 상하고요. 중간에 보시면 체리에드 레드풋 여기 보시면 알다, 부라 친구들이 이렇게 한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. 이렇게 육지거북이 방사장도 있고요. 그 다음 유로메스틱스 디스파말리. 친구들도 이렇게 사육장에 한 사육장을 차지하고 있답니다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가 앙컷이고요. 엉덩이만 삐쭉 보이는 이 친구가 수컷이었습니다. 이렇게 스마일러의 내부에 있는 친구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.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.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